이렇게 있거든요. 네. 네. 이거는 사역동산을 위해서 하나로 통일했잖아요. 뜻을. 네. 근데 이거는 통일 안해도 돼요. 음. 원래 동사 뜻을 그대로 써요. 네. 맞아요. 음흠. 네. 그 구성은 어떻게 돼요? 똑같아요. 근데 이게 다 거의 동사의 네. 종류 하잖아요. 그럼 거의 다 오형식일 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아 오형식일 때 뭔가 동사의 종류들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많다. 네. 근데 왜 그래요? 근데 쌤? 그니까 중요하지 않은가요? 그래서 한 형식일 때도 뭔가 만약에 네. 동사에 뭐가 오냐에 따라 목적어의 투부정사, 아이 원투 어,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네. 이런 것도 있긴 거였다. 있는데. 네네. 그니까, 어... 제가, 그러니까, 5형식일 때는 네. 주어은 동사한다, 뭐뭐를, 뭐뭐에게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. 네. 그니까 많아요. 왜냐하면